그리고 신재국회님 우리 의장님을 부렸던 시의님들또 장태현님과 저는 같은 당입니다 정책도 같이 만들고 어, 앞으로 모든 것들은 의향실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되어주십시오 내년 청소년에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